<웃음> 이번 역은 술밭 공원. 술밭 공원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우리스 앞에 Soybat Park. Soybat Park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